플로깅 행사 즐겁게 봉사활동 하다 가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하기 플로깅 같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.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쓰레기를 주셔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SH 함께 걷기에 화이팅